안녕하세요. 살이 없어요. 이해나입니다. 안녕하없어 <목소리> <얼굴로>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. 오 <목소리> 괜찮으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솔직히 말해도돼요 <목소리> 옛날. 옛날에도 입었는데 <더> <목소리> 성전환 수술하고 한국 귀국하자마자 발견돼네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작년 2019년 11월 2일에 받았어요 만에 하나 저한테 어,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와 이게 정말 내 얼굴? 이런 거 기대하셨다면 아닙니다 로보덕 같아요 응? 로보덕 얼굴? 로보덕은 오리예요 프랑스? 그래요 서른 살탈어 당신은? 어. 죄송합니다 진짜 얼굴형이 진짜 빡빡히셨어 회장 <웃음> 진짜 이쁘셨다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이에나입니다 제가 수술 받은 지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안면 자가 지방이식이랑 V라인 지방 흡입을 했는데 2주 지난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 듭니다 얼굴형이 제가 아무래도 트랜스젠더다 보니까 과거에 남자일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컴플렉스였던 게 이마예요 이번에 지방 이식하고는 이마가 좀 매끈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닙니다 지방을 넣은 부분과 이어지게 매끈하게 라인이 다듬어져 가지고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하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좀 하고 찍을 걸 그랬나? 눈곱 있는 거 아니지? 아! 좋아 <웃음> 눈곱 있으면 그냥 써주세요 <웃음>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형이 정리가 됐고, 어, 이제 지방이 시간은 두번더 남았어요. 그래서 완성된 얼굴형을 가질 수 있도록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3주만에 배나? 2주말에 배나? 저희 3주? 네. 갑니다. 네. 성형을 하러. 살짝 보여줄게. <웃음> 어땠어요? 사실 근데 I s h 고 u l d say, I should say, I should s 는 y I s h o u 오 d say, 오 should say, I should 얼굴이 부은다. 맞춘 자리 안 되죠. 응. 잘하고 오세요. 네. Two hours later. 한 달만 해도. 그러게요. <웃음> 오늘은 뭐하시는 거십니까? 뭐, 뭐, 오늘은 이제 리터치했어요. 제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빼놓은 지방을 나눠서 넣어요. 왜냐면한번 넣어놓으면은. 생착률에 따라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, 이만큼 넣고 빠지고 이만큼 남으면 그다음에 오! 또 넣고 빠지고 그게 조금 더 얼굴이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어, 오늘이 일단 저번에 빼놓은 지방은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또 지방을 하려면 은또 빼야 되죠? 근데 뭐 저는 어차피 뼈를 깎아서 만들 얼굴이 아니라 지방으로 만들 얼굴이라 필요하면 생착이 좀 만약에 덜 되면 은 추가로 더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달 전에 어떠셨어요? 기대한 만큼 나왔어요 지방인식을 기존에 좀 여러 번 해봐가지고 대충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 체질상 이 정도 넣으면 한 이만큼 나오겠다 했는데 정말 기대한 만큼 딱 뽑아줬어요 작년날 동생들이 응원하러 왔는데 그렇다고 옛날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옛날에 더이뻤는데그 시절로 돌아갔다 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. 더 좋아졌다는 거죠? 붓기가 좀 많았었나요? 아니요, 많지 않았어요.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좀 수술해 보면 좀 붓기 빨리 빠지는 편이라 보통은 저보다는 좀더 붓기 있다고 하더라고요. 웜은 생기셨었나요? 아니요, 이거는 거의 주사로 넣기 때문에 그냥 컨실러 정도로 가볍게 가려지는. 음, 만족도 100으로 따지면 은 90점 사실 제가 더 원하는 거는 더 많이 넣고 싶어요 그래야 빠지고 남는 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좀 체지방률이 낮아서 뽑아놓은 지방이 좀 적어서 엄청 많이 넣지는 못하니까 90점인 거고 아무튼 그래요 네, 내가 뭘? 너 생각보다 안큼하다? 자기가 원하는 얼굴형을 먼저 그리고 그 얼굴형에서 돌출된 부분이 많다면 뼈를 쳐야겠지만 폐인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 지방 이식으로 어쨌든 결과는 매끄러운 얼굴 선이니까 이런 선택지로 봤을 때 지방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직장인들한테 오! 수술하고 얼마만에 술을 드신 거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병원에서는 2, 3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 사실 5일만.. 짱구야 <웃음> 너 만화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된다? 빠왜 드신 거예요? 아니 저는 저 성전한 소주라고 한국 귀국하자마자 순대국에 소주 먹었어요 아, 이거 어. 먹어야겠더라고 아, 근데 괜찮으시죠? 어. 네 괜찮아요 많이 안 먹었어요 그냥 조금 진짜 조금요 소리는 하드라! 소리는 해! 어? 어? 채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입니다 지금 지방인식을 2차로 한지 2주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 지방을 허벅지에서 뺄때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2차랑 3차까지 할 분량을 남겨놨었는데 제가 원장님께 남아있는 지방 전부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을 좀 넣었고 지금은 생착을 해서 좀 자리를 잘 잡았어요 보시면은 턱 끝이 여기도 지금 지방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보이실려나 옆으로? 그리고 이마도 딱 봐도 라인이 매끄러워지지 않았나요? 여기에 지방 들어간 게 지금 어, 볼록 남아있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없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없어질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이 지방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 앞머리를 이렇게 까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 오랜 기간 한 5년 이상은 앞머리를 자른 상태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가 이렇게 이뻐져가지고 드디어 앞머리를 기르게 됐어요 짠구요 할로윈 분장이 별건가? 가까이서 보시면 더잘 보여요 여기 지방 들어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여기 이마 라인 보이세요? 그런가?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, 어떤 윤곽 수술이나 윤곽 3종이나 어떤 뭐 광대라든가 뭐 이마라든가 그런 뼈를 치는 수술을 안하고 지방이식을 통해서 얼굴형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형을 해왔는데 제가 원하는 얼굴형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지방이식만으로 얼굴을 만들었어요 쌀이 없어요 지방이식 후기 영상이었어요 뿅.